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탑세븐을 향한 팬덤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16일 밤 9시 30분,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미스터트롯2 탑세븐은 미스터트롯2 팬덤은 물론 참가자 개인 팬덤까지 폭발하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팬화력은 최근 탑세븐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급등한 현상으로 증명된다. 문자 투표의 위력을 제대로 선보이며 중결승 1위로 결승전에 진출한 믿고 듣는 극세사 보이스 안성훈은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7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0년에 개설된 안성훈의 공식 팬카페는 그가 미스터트롯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최근 신규 회원수가 급상승했다. 미스터트롯트를 통해 혜성처럼 등장, 영트롯 돌풍을 일으킨 화러보이스 박지현, 트롯밀크남 최수호는 경연 도중 개설된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15일 기준 각각 7000명. 4천 명을 돌파하며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해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인생곡 미션으로 미스터 트로트 마지막 무대를 펼치는 탑7 중 과연 누가 최종진이 주인공이 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